고양시는 온통 우주총동원 브로마이드로 물결이 춤춘다. 거리거리마다 24일 진행되는 성탄총동원 이출렁거린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콘서트로 고양시위 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정동원은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두 번째 정. 동 콘서트를 여는데 이날은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 뱃놀이까지 다채롭게 꾸며진다고 한다. 분명 감동의 무대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날 이 기대된다. 한편 정동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눈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하얗게 눈이 내린 세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정동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현재 정동원이 다니고 있는 예술중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다. 2007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16세인 정동원의 소년미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학교에서 찍은 모습을 보니 무대 위에서보다 더욱 앳된 느낌도 자아냈다. 장난기 넘치는 표정과 훈훈한 이목구비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동원은 내년에도 계속 전국투어 콘서트 계획까지 진행한다. 이제는 사내로 돌아온 정동원의 성숙미 콘서트 아주아주 아주 기대가 크다. 감사합니다.